자 반갑습니다 각도객님들 어, 고3 4월 모의고사 14번에서 17번 해설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월 모의고에서, 모의고사에서 이 지문이, 어, 이 지문이 조금 복잡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 디지털 카메라에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자동초점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해가지고 자동초점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자동초점 방식은 일반, 일반적으로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데 자동초점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이 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 검출 방식 한 문단 나올 거고 위상차 검출 방식 한 문단 나올 겁니다 맞죠 또는 두 문단씩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첫번째 이렇게 문단에서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 자, 자동 초점 방식의 한 예가 되겠죠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 초점 방식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지 대비 검출 방식은 해가지고 설명이 나옵니다 촬영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비사체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로 버, 바로 보내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검출한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다면 바로 그릴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바로 그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바로 그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대비 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걸 기억만 하면 돼 그래서 대비 검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을 찾아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이 방식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들의 밝기 차이 인 빛의 대비를 분석하는 원리로 이용한 원리를 이용한다 해서 어, 대비 검출 방식의 원리는 빛의 대비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빛의 대비가 클수록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상이 선명해져 초점이 더 정, 아, 정확하게 맞, 맞게 된다. 그러면 대비가 커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런 원리를 활용해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지 센서에 맺힌 상을 분석한다 해서 촬영 렌즈를 앞뒤로 움직여서 어. 빛의 대비를 분석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방식은 촬영 렌즈가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함으로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거는 특, 특징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초점을 맞추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어떤 쓰임새, 그 쓰임새를 나타내는 거고 하지만 별도의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상위 맺치는 이미지 센서에서 직접 초점을 검출하기 때문에 초점의 정확도가 높으며 오류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장점이죠 그럼 이건 단점이고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상차 검출방식이 방식, 검출 나와야겠죠 위상차 검출방식은 상위 매치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이거 차이점입니다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한다 이 방식은 AF 센서에 매치는 빛의 위치의 차이인 위상차를 분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AF 센서에 매치는 빛의 위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AF 센서가 아니고 이 부분만 바꾸는 거야. 이미지 센서로 바꾸면 이제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위상차 검출방식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해서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음을 기억하면 돼 이거 초점을 맞추는 과정을 다 기억할 수 있어 없어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죠 우선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빛은 촬영렌즈를 통해 들어와 주반사 거울에서 반사되거나 주반사 거울을 통과하게 된다 그럼 주반사 거울이랑 주반사 거울을 일단 거쳐야 된다 맞죠? 주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뷰파인더로 보내죠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뷰파인더를 거쳐야 되고 어 한편 주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보조반사 거울에서 반사되어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하면서 분리되고 각각 AF 센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주반사 거울을 반사된 빛은 뷰파인더로 가고 주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보조반사 거울에 어, 반사가 돼가지고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하고 AF 센서에 도달하는 거죠. 이, 이때 AF 센서에서는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과 새롭게 측정한 위상차의 값을 비교하여 초점이 맞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도 핵심이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어, 이렇구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림. 그림과 같이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지닌 진한 빛들이 각각 AF 센서 표면에 한 점으로 수렴돼야 돼. 지금 이렇게 선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 점에 수렴됐습니까? 됐죠. 이것도 한 점에 수렴됐습니다.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 간격인 위상차값 x가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기준값과 일치하게 돼요 AF 센서는 초점이 맞았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광학적이라는 것은 빛의 뭐 학문이겠지 그래서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위상차 값 x가 정해져 있는데 이, 이게 이제 AF 센서에매히는이한 점에 수렴되는 이 빛들이 x와 맞아 떨어지면 초점이 맞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자 하지만 그림의 상황과 달리 어,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게 되면 빛들은 AF 센서의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자 여기에 도달해서 수렴하는 게 아니고 이 말즉슨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자 AF 센서를 통한 빛들이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없겠지 빛이 조금 더 많이 꺾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꺾이게 되면 이 부분, 어, 지금 이 부분에서 수렴하게 되는 거잖아.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퍼져서 닿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퍼져서 도달한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측정된 위상차의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 값보다 작아지죠 맞죠? 여기 이만큼 될거 아니야 퍼져서 도착하니까 이만큼 되겠지 그래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시키면 마이크 반대로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 A와 D 영역에 어, 도달하게 된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퍼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하는 거겠죠. 자, 이 경우 어,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커지죠. 그래서 어, 이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커지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렌즈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이 방식은 AF 센서에 초점을 검출하여 촬영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게 특징이겠죠 한 번만 이동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여기까지 글을 읽어봤는데 어, 사실, 글을 한 번에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맞죠? 글을 한 번에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상상이 안 되더라도 문제에서는 아마 이 그림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죠.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럼 14번 일단 풀어봅시다. 14번 어, 기흑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흑,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빛 최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자 대비, 대비 검출 방식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어, 기흑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와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진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 바로,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보내진다. 자 대비 검출방식에서 촬영렌즈는 기획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반복하여 움직인다. 여기 있죠?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렌즈를 앞뒤로 반복해서 움직인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맞고, 위상차 검출방식에서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기획은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다. 자, 통과하게 되는데 반사된 빛은 뷰파인더로 보내주고, 주반사고를 주반사, 주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보조반사고에서 반사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말 맞죠? 자, 위상차 검출방식에서 기획은 초점을 이미지 센서에서 검출하기 위해 마이크로 렌즈로 이동한 후 분리된다.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하면서 분리되고 각각의 AF 센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지 센서가 아니고 AF 센서죠. 그래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는 게 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보면 몇번 만들어 보면 이게 출제자의 눈이 생기는데 굳이 만들어 볼 필요 없습니다. 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 풀면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고 답만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위상차 검출 방식에서 주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기흑은 어,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직접 할수 있도록 뷰파인더로 보내진다 그래서 주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주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뷰파인더로 보내진다 나와 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죠 아주 쉬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5번 15번도 어, 가나 다라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죠? 또는 나다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잘 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가라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될수있습니다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였죠 자동 초점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래서 뭐 방식 보다 뭐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까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촬영을 하려니까는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건 뭐였습니까? 대비 검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비 검출 방식보다는 위상 검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다. 그러면 이거겠죠. 답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가 조금 허접했다. 어, 사실 이런 거면은 자동 초점을 한네개 줬으면은 또는 세개 줬으면은 조금 더 문제가 좀 깔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둡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16번, 16번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려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 점수도 3점이죠.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다음은 위상차 검출 방식을 저, 작용, 적용하는 카메라를 활용한 촬영에서 AF 센서의 빛이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를 도식한 것이다 했을 때 X1과 X2는 가까이 위상차 값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 어 C B에 도달했어. 그러면 어 X 여기 X만큼의 거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생기고 있잖아.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나왔던 거야, 맞죠? 여기 하지만 이후에 나왔던 겁니다. 자 가에서 X 1을 위상차 기준각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선 촬영 렌즈는 한 번만 움직였군. 그래서, 촬영 렌즈는 한 번만 움직입니다. 위상차 검술 방식에서는. 그래서, 이 말이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에서 빛들이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것으로 보아, X1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겠죠. 그래서, 아마 정해진 위상차 값은 여기, 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해가지고, 여기까지일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 위상차 값일 거야 자그래서 값보다 작죠 그래서이번도 맞습니다 자가에서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된 것으로 보아 초점을 맞추기 위 해서, 는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해야겠군자이거는 봐야겠죠 어, B영역과 C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경우 잖아 맞죠? AF 센서의 B영역과 B, C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이 경우 측정된 위,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렌즈는 뒤로 이동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렌즈를 뒤로 이동해야 된다 이것도 맞겠죠 자, 나 빛들이 A영역과 D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것으로 보아 AF 센서는 X2를 줄여야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x2를 줄여야 돼 요만큼으로 줄여야겠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굉장히 쉽죠 물론 바쁜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어, 정답을 판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나에서 빛들이 각각 af 센서 표면한 점에 수렴 될수 있도록 촬영렌즈를 이동해 위상차 기준값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더 커지면 안되잖아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기준값을 크게 만드는게 아니고 위상차 기준값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 위상차 값을 작게 만들어야지 기준값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촬영 렌즈를 이동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위상차 값이죠 위상차 기준값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문맥상 아, 친구들 이렇게 어, 답이 되는 이유, 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자기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맥상 A의 어, 의미와 가, 가장 가까운 것은 촬영 렌즈를 통해 거쳐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통한다. 이거는 어, 서로 통한다. 교류한다. 라고 볼수 있겠지. 일치한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어, 그의 주장은 앞뒤가 잘 통하지 않는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으니까, 촬영 렌즈를 맞게 들어온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비상구를 거쳐서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 말이 어, 가장 맞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일단 답으로 체크해놓고 3번을 답으로 체크해놓고 4번 이 바닥에서는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는다 먹히지 않는다 라고 바꿀 수 있겠는데 촬영렌즈를 먹혀 들어온 빛을 안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나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소식을 통해 소식을 통해 소식에 의해 소식을 전해 그래서 어, 렌즈를 통해 렌즈를 통해는 이렇게 거쳐선데 소식을 거쳐서 온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겠다 그래서 답은 17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 지문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어렵고 빛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문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어, 좀 쉬웠습니다 쉬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딱히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답의 근, 답을 의근 선택할 때 답의 근거를 분명하게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이 부분이 이래서 틀렸다 이 부분이 이래서 틀렸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어, 분명한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지문 밖에서 찾으면 안돼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만. 해야지만 여러분 실력이 늘겠습니다. 자, 오늘 어 14번에서 17번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